뭐, 우와. 우와! 막, 내 손은 는거막 먹으려고 막. 너! 조금만, 있어. 주먹 먹어. 주먹! 앉아. 손. 앉아 있잖아.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왼손. 응. 음. <웃음> 이거, 이거 먹으려고 막. 우와, 와 이거 호어매 와, 왜. 쉽지도 않네. 쉽지도 않고 살펴보러. 왜 이래? 왜 이러냐, 그래. 얘? 얘? 왜 이래? 앉아! 앉아! 와 얼마나 맛있는면게잘 먹어? 봐봐 <웃음> 이봐눈좀 봐. 와내 손도 비어 먹어보라. 아유 우리 우리 이렇게 이리 와봐. 우리 손손 연손 연손. 음서서 서. 어쩔 줄 몰라. 오오오오오오내손물오어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빵 줬잖아. 이거, 사봐와 <웃음> 빵을 그렇게, 그렇게 잘 먹냐? 버리 떡가루. 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게 버리, 이, 이거, 버리 떡가루로 빵을 좀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늘, 보, 이게 버리 가루예요, 버리 가루. 이게 3kg인데, 여기서, 여기서 지금 500ml 끓였네요. 막걸리. 이건 생막걸리. 생막걸리가 효소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발효가 더잘 된다네. 그리고, 서울우유 그다음 이거는 이스트, 빵부풀게 하는거 이스트 이거 이제 재료, 빵 속에 들어갈 재료, 아몬드 이거 짜게 놨어요 아니 아몬드가 아니게 이거 뭐지? 호두 호두 호두, 아몬드 이거는 좀 이렇게 갈아 놓고, 너무 큰게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이거는, 음... 강낭콩이강낭콩이냐 강남... 어, 안두콩, 안두콩이지, 안두콩 <웃음> 안두콩 <두껑. 웃음> 그리고, 우에 얹을거 이거는 건포도 이거 우유 얹을까? 아몬드. 막걸리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걸리 150ml. 150. 우유는 300ml. 이스트, 이스트. 이거 티스푼이로두 개나 세 개. 두개 반만 넣을게요. 설탕은 이걸로 세, 두 개. 두 개요. 이제 보리까루를 조금씩 이제 젖음 넣으면서 젖어줘야 돼. 반죽을 해야 돼. 국물이 조금 적어서요, 좀더 추가해야 되겠어요. 50ml 더 넣고 막걸리도 50ml 더 넣고 내부를 씌워가지고 한 40분 정도 발효를 시킬 거예요. 근육 좀 뚫어줘. 아 이게 한시간부 풀렸어요. 이거 저기 이거 호도호좀 호도 섞어주고. 아몬드도 좀 섞어주고 이거, 이거 저기 뭐야 뭐지 그거 에어플라이에다 쓰는 건데 내가 군목 들어가지고 응터미를 한번 붙으니까 여기다 해서 바로 먹으려고 참기름을 좀 발라줘야 돼 붙지 말라고 됐어 됐어 이제 이쁘게 장식을 해야지 안두콩도 이렇게 해 주고 뿌려주고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데다가 바로 넣어야 돼 그리고 중불로 이거 한 20분 쪘어요 익었는가 젓가락에 다물 묻혀가지고 찍어보면 은안 붙으면 다 익은 거예요 다 익었지? 응다 익었음 손으로 하게 또? 아니 칼로 잘라야지. 자. 맛있어? 음. 응. 몰라 먹어보다 안 해. 빵은 구수해요 버리라서. 근데 아 뜨거워. 몸에도 좋으니까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괜찮겠네요.